아시도 추운데 도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마이크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라에서 어, 그 아시아 쪽에 세일즈 엔지제어링을 하고 있는 이기분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 아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걸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예, 어, 저도 이제 애가 이고요 어, 5월 18일생이고요. 심지어 저는 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아침 5시 40분이거든요 네왜 얘네들은 안잘까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기간에 잠을 줄여버릴 거라고 네, 뭐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그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 포인트들을 저도 되게 공감은 하지만 어 반대로 약간 요 잘하는 것같 기도해요. 애들 깨면 이라고 애들 잘때 자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한동안 살이 너무 썼던 거다 알려주다 고니까 그런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어, 예. 그 처음에 처음에 여기 이렇게 그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서 어떤 주제를 좀 생각할 때는 그그 그 인플라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제 이더블에스에서 올라가서 뭐 어떤 사례들이나 어떤 얘기들 을달라랬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오늘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하고서 이제와 정리를 하다어뭐 제개발자분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최적으로 이제 뭐딱 이렇게 태스크가 정해져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좀큰 그림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신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서 조금 그쪽에 맞춰가지고서 그 관련 유사적인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드리드라는 놈이 대체 뭐고 아마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드루이드라는것 많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그 a w s 의그은 저희는 SSM이 아닙니다. 리비나 엘라스틱처럼 SSM가 있었서도 아니어서 뭐 원한다면은 그 AWS에 이제 드루이드 갖다가 사용해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안 만드는지 뭐 그런 얘기들 좀할수 있고 생각보다 이제 그저좀 좀 복잡하거든요. 운영을 하기엔 뭐 그래가지고. 얘기들 좀 하려다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트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때좀 어 직관적으로 드레이드는 이런 거고 왜 만들어졌고 요런 데 쓰고 아마 앞으로 이런 데쓸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플로우로 좀 말씀드려서 어 그냥 어 혹시나 궁금하신 것이 이제 나오면 무작위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혹시, 그, 아까, 교 위대에 서 얘기하셨지만, 엘라스틱은 대충 다 아시죠? 그 이제 엘라스틱 전에 이제 사용으로 많이 썼던 스플렁크도 대부분 다 아시죠? 네. 그, 먼저 뭐, 뭐, 내용을 되지만, 그,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흔히 제가 보여드리는 좀 대목,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령, <웃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뉴스,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대시보드야뭐 이제 AWS가 BI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픽사이트라든지 뭐 태블루라는 뭐 그게 뭐 키바나라든지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 더아들이 많고 특히 저는 키바나 캔버스는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실시간 분석이라는 것을 표방합니다.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전날 치료 맞쳐져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7일 치료 받지. 아시다시피 데모 환경은 늘 빠방하게 안 주기 때문에 라이브 데모를 꼭 드립니다. 뭐 7일 동안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차별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뭐 연령대에 있을 때뭐 36세에서 50세 구과에 가령 <웃음> 뭐 여자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나 뭐 이런 음. 것들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전통적인 방식 뭐 DB랑 비슷하게 봤었을 때는 어떤 마트성 데이터를 이게 다 집계가 돼 있어야지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아이디를 갖고서 어떤 유저 아이디가 취했을 때뭐 가령 그 유저 아이디가 해당되는 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적으로 뭐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한다고 할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빠르고 그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하고 같이 보려고 할 활용되는 거를 이 실시간 분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상 현증이 감지가 되면 가령 뭐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시나리오인데 뭐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국에 이런 플랫폼에서 분석가들이 가장 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구독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듣고자 했어요 그러면 7년 7일 동안, 그럼 서브스크립션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여서, 뭐, 이런, 이런 딥을, 구독이 확 빠지는 구간을 이제 만들어 보면, 구독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 자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죠. 저희 서비스가 메인턴 뭐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뭐 불이 났을 수도 있고, DC가.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는 뭐 그냥 부독이 빠졌네지만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데이터들하고 같이 봐야지 이게 이상한건지 아닌지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가령 그러면 그 시점에 클릭수는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은 클릭수는 대려드렸습니다. 클릭수는 대려드렸는데 부독이 빠진다. 이거는 좀 이상한 현상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고 뭐 가령 그러면은 한번 뭐라고 해볼까요? 뭐 뉴스 서비스니까 채널 단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유입이 어떻게 되냐? 골고루 들어온 유입 따라서 구독은 빠졌는데 노란색하고 보라색 노란색하고 보라색을 넘겨 보면은 유료 검색광고랑 디스플레이 쪽에서 들어온 유입은 클릭 수는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작업 이 시점에 한해서. 이런 걸좀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고 본다고 했었을 때는 연령대별로도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노란색하고 초록색 색간 초록색은 26세에서 35세나 51세에서 60세 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죠 뭐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은 클릭수는 많이 누르는데 정작 서브스크립션은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들에대 상황을 보여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더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되려 3개월 무료 프로모션 같은 걸 한다든가 뭐이런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 예, 예전에는 이렇게 뭐 그게 B 1 아니면은 뭐 1시간마다 배치가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 돌아와 가지고서 위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그 규정되지 않은 테이블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면서 분석을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파치 트레이드가 지향하는 선입니다. 근데뭐 제가 지금 보고 드시지 지난 7일간의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는거나 하루 뒤에 보는거나 한 시간 뒤에 보는거나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질문에 사실 답을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웃음> 그 인플라이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이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가 이제 레딧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넷은 대들은 그 사용자 그레딧사 광고가 떠요. 그러면 사용자의 어떤 기본적인 회원 정보가 있고 사용자의 어떤 내부적 그 머신러는 기법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관심사를 이제 그 개인화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레딧 시스템, 그 레딧의 내부에.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어떤 검색어를 이제 키워드를 때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백단에서 그 분석이 바로 돌아서 사용자가 인턴으로고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1, 2초 안에 이 사람한테 맞춤 맞춤화된 타겟 광고가 그광고슬에서 실려서 나오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시간 분석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그 제가 보는 그드루이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현재 이플라이가 들어가는 드루이드의 지향점의 목표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를다때려받고 이제 일단 하는 이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시간성 데이터들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실시간성 데이터는 빨리 보는 게 중요하지 마트를 만들고 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슬라이스 앤 다이스를 쉴수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구적으로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어떤 분석 허리들을 통해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작동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저는 데이터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드루이드가 거기에서 어, 특별하게 잘할수 있는 역할들이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데이터 플랫폼. 네.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형화된 db와 dw. 그리고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국내에서 제가 이제 aws 분들이나 이런 파트너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은 요즘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 구축은 굉장히 많고 계시고 대부분 이제 글로우에서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잘만들어구고 드루이드는 보통 이제 있단는 위치를 합니다. 보통 데이터레이크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직가로 받는 형태로 많이 어, 사용을 하고 있어다 드루이드가 뭐 허리엔지 그러니까 EWS 서비스면 아테나, 어, 트리노 이제 이런 것들하고의 차이점은 자체적인 파일 포맷을 갖고 구별돼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드루이드가 자체적으로 파일 포맷을 가져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 어, 동시성이 높고 왜냐하면 아까 그 레디카 사용자들이 언제 많아질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동시성이 높을 때, 자유로우면서, 그 수초 이내, 일초 이내 어떤, 그, 허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케나 이런 오픈파일 포맷을 없시 드루이드가 그런 업무들을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피를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되게 좋긴데, 이부을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웃음> 그러면 드루이드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말씀해 주시어 메타메이커스라는 광고회사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광고 뭐, 몰로코라는 회사도 있고 광고 렌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도이 많이 나오니까 어, 가령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표시 중 하나인데 여러분도 이제 모바일에서 게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바일 광고가 있잖아요. 그 광고를 클릭하면 은 그러면은 이 광고라는 거는 누구 싫은 거고 누군가 광고를 낸 거고 내가 클릭하면 그건 광고의 성과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뉴에서그그 트랙하는데 그, 그, 그,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다가 어느 어, 어떻게 유입이 돼서 이제 어디까지 어떤 행동까지 했다 이거를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붙이면은 여러분 지금 쿠키나 이제 뒤에 붙이는 주소처럼 모바일에서 그걸 다 트랙 그런 회사들이 이제 MMP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용자들이 클릭해가지고 광고를 섞어, 클릭한 그 모든 정보들을 백반에서 로그로 와서 그거를 이제 리포트로 제공하거나 이런, 이런 서비스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분석하는 데에 드루이드를 어, 거의 속에서는 디폴트로 씁니다. 제가 하고 있는 POC도 그런 회사 중 하나인데 해외에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은그 야심한 야밤에 이제 갑자기 래픽이 미친듯이 올라요 네. 하필이면 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간당 데 있다고 한 60억 원씩 들고 어오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대단한거죠 그래서 트로이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광고 쪽에 있던 그런 성과를 분석하거나 광고에 뷰거든요. 뷰어 아니면 클릭 그 모바일 광고의 성과는 이제 앱을 설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에서 그런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출되고 그것을 얼마나 그런 백게이터를 담보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언제 했는지, 그런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어떤 타임 시리즈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체크하이위한 컬럼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보고 싶은 컬럼은 사용자가 한정도 있을 거니까 이런 업무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오픈소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디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창업 멤버들이 이제 드리즈라는 걸 처음에 설계할 때 어, 다양한 DB를 검토를 했었대요. 오라클 검토를 하고, 뭐, 그때 이제 그 웹시컬 초창기라 인메모리 DB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언제 사용자가 늘지 모르는 확장성 때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할수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만들자고. 메타이커스에서 어, 그 그걸 만들었던 팀이 그걸 고스란에 기부를 하셨고 그게 이제 아파치 드로이드가 됐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 드로이드를 아파치 제너의 두부해서플라이라는 플랫폼으로 강화하 그래서 드로이드는 이제 상세하게는 뭐 조금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뭐 너무 아텍처적으로 깊은 것들이 제 넘어갈 건데요 어, 이런 회사들 별날의 일을 맡습니다 네, 국내 이제 스 k 테러 폼이 저희가 늘감사한 그, 이렇다 보니까, 대어컨들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사용자들이 클릭하는 정보들, 그, 대부분의 뭐,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거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호텔, 지금 몇 명이 이 호텔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예약해서 뭐, 가장 만족도가 뭐, 가격을 잘 받은 거였다. 뭐, 이런 정보들 계속 뜨잖아요. 그뒤담에 대부분 도는 게드로니다드어이드입니다 익스피디아가 그걸 맨 먼저 했고요. 뭐 대부분 꼭뭐 저희 사용을 시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분석,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하는 이제 저희 그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세일즈포스 같은데들, 아니면은 커플런트 같은데들, 그런데들 거기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들, 시스템의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사스에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로그들. 다 드루이드를 모아가지고서 이상 감지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는그 시장에서 표현하기로는 RTDB라고 표현을 해요. 리얼타임 아니면 혹은 High QPS 높은 이제 쿼리 파스칼드 이제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실시간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게 룰 베이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지난 3시간 대비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과거 데이터하고 현재 지금 흘러고 오 있는 데이터였던 연계 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때 막강한 특징이 있다고, 막강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것과 경쟁하는 섹터가 나, 따로 나름에 있습니다. 근데 드루이드가 좀 특수한 거는 일단 커미터들이 요새에서는 많고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아파치 재단의 프로젝트이지만 아파치 재단의 드루이드 커미터가 한 70%는 저희 회사 소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창업 멤버들이자 지금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드루이드를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다른 오픈소스랑 좀 다르게 이분들은 인플라이도 팔면 좋지만 드루이드가 널리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열망을 좀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좀 오픈소스지만 거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처럼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엔진 레벨에서 계속 성숙도가 이어진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드루이드를 잘 쓰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오픈소스로 드루이드를 가장 잘 쓰는 사례가 이제 넷플릭스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는 이제 저희가 뭐, 이 영상을 보거나, 클하하모 모든 이터터를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쓰느냐 뭐 서서스스 e 장애 m 면 장애 탐지하는 데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서 이 사람의 만족도를 이제 t 단하 r 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 해서 유익 경로를 분석하는 데도 쓰고 가장 중요한 거그 m b e 스가 이제 자체 n 텐츠도 e 지 of the number of the n u m 결국에는 어떤 영상들을 얼마나 그 소비되는지를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자들 한테 비용 정산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클릭 스트림 로그들이 세밀하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모이면 보일수록 다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네. 저희 솔루션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이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걸 잘, 뭐, 이렇게 씁니다라기 보다는 넷플릭스는 원래 이제 브리드의 굉장히 초기부터 커뮤터들을 PMC를 많이 데리고서 이제 이런 쪽을 이제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같이 들여온 고객 사이시고, 새 리플라이 고객은 이제 제가 알기로 오픈소설을 가장 잘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노먼 스트리밍 쪽도 인먼 스트리밍 쪽은 이제 뭐 드루이드 쓰시고 이제 결, 저희랑 경쟁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쓰시다가 지금은 이제 인플라로 이 완전 히 전환을 하신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당 2테라라고 하는 거는 그 드루이드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포맷에서 압축을 한 10배 정도 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2테라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라고 뒤에서관 저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 뭐 제가 아까 데모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드루이드가 원하는 거는, 드루이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서브세컨드, 뭐 0.1초에서 3초 내에 퀄리 그리고, 하이 컨커런시. 그, 드루이드가 그런 MSA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 동시성이 천이면, 보통 그러면 사용자는 한 10배 이상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시스템 천 개에서 자동으로 매초 퀄리를 생성을 해서, 이상 탐지를 할 거다, 아니면 어부지을 탐지를 할 거다. 그래서 너네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코인 거에서. 아근데 그럴 수 있죠. 거기는 약간 되게 비싼데. 왜냐면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뭐평범은어장습니까 그냥 이메모리 때려받고스파으로 해도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플래시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카카에서 오는, 직 바로 오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형이라고 하는,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반응형 분석을 하는 데에, 드루이드는 그런 업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루이드 아키텍처까지 얘기를 하고요. 뒤에 뭐 이제 좀 그런 실시간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어, 어 조금, 뭐,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대화에서 조금 더보여드리혼좀더 이야기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시간을 좀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루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사실 요즘 나오는 그런 사스들은 사스 옛날에는 네, 저는 이제 모라크 리사에서벤더 그 생활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버티카라는 DW를 하, 하다 이제 유회사를 왔는데 어, 옛날에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프론트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술이 있으면 아키텍처가 어떤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사실 사스는 대부분 다 뒤에 숨겨져 있고 사실 알파가 없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지 저는 가끔 모르겠기는 한데 뭐 드루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부조가잘 자리를 만들어 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가 다른 d b 보다좀 강한 점은 이런 전체적인 이런 업무를 관제하는 마스터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를 이제 그 커리어 위에서 미리 정제해서 갖고 있는 요 데이터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커리를 처음에 받아주는 커리 서버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줄일 때 강점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은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들 메이저라고 하는 놈이 먼저 S3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회치해서 갖고 있는 구조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유실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 AWS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면 아마존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S3는 리전 레벨의 99.9999 SLA를 보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좋아고, 하그 다음에 드루이드는 특정 시간, 특정 시간 동안만 이두간에다를 보관해서 처리를 빠르게 보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치만 두겠다, 일 년치만 두겠다 지정을 하게 되면은 365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366일이 여기 페치돼 있던 데이터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본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동환이 되게 되고요. 내가 정책을 걸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글레이셔로 내리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 걸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 그 i r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강점인데 그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어이게그 말문을 하면은 이제 끝 끝이지 않겠때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거 있으세요? 네. 이아키텍처에서 보여지는 데이터 그들의 크기나 기간 그림들인데 좀 크기나 크기에 따라서 차들아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만 M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습니다 동시 사용자가 100명이고 허리가 예를 들어서 1천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허리가다 똑같은 게아니 그리고 사람마다 데이터가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시성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런 코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어 뭐랄까 이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평소에 이 플랫폼에서 클릭하는 횟수보다 한두배 그 초당 클릭 횟수가 주어진 시간보다에 클릭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프로를 돌리나 이런 의심을 할수 있어요. 프로퓨리를 돌린다라고 하면 은 그거를 주일정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동시 사용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커리 서버를 늘려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스케일아웃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서버를 늘릴 수 있어서 데이터 서버도 그 다음에 결국에 갔었을 때는 그게 크냐?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에 안 데이터가 클 수도 있고 조회하는 기간이 있고 허리의 특성이 되게 많은 데이터를 더, 터치해 가지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이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 주신 거에서 조금만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면은 어, 그, 저는 DB만 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DB하기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 그런 디지털 디지털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요렇게, 이런, 제이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이커브로 이제 성장한다고 보면은, 데이터도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존에, 그 기존이 아니라 모든 db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금 더 탐색을 하기, 위 위해 이제, 저장하는 기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셔닝 같은 것들을 정착을 하는데, 파티셔닝 같은 것들을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기존 db들은 이 세세에 대해서 동일한 파티셔닝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루이드는 처음에 만들어지길 db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거죠. 요 시점에랑 요 시점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나누 데이터를 나눠 놓는 전략은 좀 차별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때는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통을 묶어가지고서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파티션이, 얘는 뭐 하루 기준으로 묶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고객분으로 나눠 놓을 수도 있고 이 시점하고 이 시점에 다른 파티션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저희는 이제 고객들, 고객분들, 그리고 드이들사용하시는인플라이사용하시거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6개월마다 그런 이런 시스템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정책을 적용해 놓고서 6개월 지나고서 좀 다른, 또 다른 한 클러스터 리뷰를 해서 계속 그 이걸 실적해는 같은 커리어도 데이터가 바뀌는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터치하는 패턴이 바뀌그 튜닝 기법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어,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갔었을 때는 그 데이터의 크기나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따 그 뒤에는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집계된 어떤 그 정, 정형화된 DW 업무하다가 이제 쪽으로 많이 이해를 못한건데 네, 실시간은 뭐그 그 프런트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실시간은 프런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수로 뭐 데이터가 뭐몇 코드 하나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두번 중복해서 발생되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럴 여지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제이 정형화된 나중에 집계계로 나중에 직계, 넘어갈 때는 이게 정제가 돼야겠지만 실시간은 이게 빨리 흐르는 거 어쨌든 보고서 분석을 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첫 번째 너무 정확한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도 결국엔 그,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만약 에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대충 얼마 팔면서 그랬을 때 그게 1, 이런 단위로 정확하게 기대하고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루의 집계가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수입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뭐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따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실시간 데이터는 약간의 오차를 조금 여러모로 허용을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만 더 빠르게 보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건. 오차를 허용한다는 라 것은 이 중간에 생기는 어떤 파이프라인에서의 생길 수 있는 어떤 미스를 조금 감안하는 거랑 실제로 이쪽 쿼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쓰지 않는데 그런 어, 프로시메이트라는 이제 프리픽스가 달린 함수들이 여러 DW 제품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딕스틴트 값, 정확한 값을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한, 10초 걸리는까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예를 들어서, 그, 분포도를 활용해가지고서, 어, 64%의 정확도로 이제 전체 추이를 보겠다. 그러면 0.02초 안에 나온다. 뭐, 64%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95%라고 하겠습니다. 3포도 기준으로. 그런데 한 1초 안에 나온다. 그러면은, 7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나름 트레이드 오프 할 만한 거죠. 이런 트렌드들도 좀 이제 같이 엮여있더라고요. 바로 이에 나오는데 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드루이드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런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루이드는 첫 번째 파티 셜이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무조건 세그먼트라는 파일을 쪼개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때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하루치로 묶고 나중에는 그냥 시간대별로 아워로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뭐, 드루이드가 빠른 이유, 이러한 스트링이라고 처리되는 어떤 데이터에 있는 스트링들을 이 숫자로 치원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걸 이제 실제로 숫자로 저장해서 가축률을 거의 한 10배 정도 보면서, 동시에 숫자 기반으로 비트맵 인덱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연산은 비트와이즈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CDC라고 하는 그, ACDC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지역별로, 시티별로 이제 가격을 얼마나, 그, 그, 티켓을 얼마나 팔았나 보려고 했었을 때는 ACDC가 0으로 친한 데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서 비트맨 덱스를 탑니다. 0에 비트맨 덱스를 타니까 우측에 1, 2가 걸려요. 그럼 1, 2에서 프라이스 값만 썸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아, 1, 2가 1은 펄 쓰고 있는 시든이다. 하고 리턴해서 결과 값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인코딩된 상태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어좀 전통적인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제품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40G 인피니밴드 같은 걸 써야 된다고 했었을 때드루이드는그 어 MSA 구조로 그냥 컨테이너 위에다가 배포해서 그냥 원지망에서도 이런 업무들을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클라우드에 맞는 구조를 좀 내재화해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이 얘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서 <웃음>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그 조금만 이제 표그 보충을 드리면 결국에는 쿼리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얘가 이제 분산 처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그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그림한테 그 얘가 각각각각각각 각각 각각 이제 그 세그먼트 파일들을 읽게 됩니다. 별별로 근데 이 히스토리컬의 한 dcpu가 결국에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읽을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결국에는 그래서 이이 이 법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퀄이라는 게 읽어야 되는 세그먼트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내가 그 시간에 가용한 dcpu가 4개면은 세 사이클 돌아야 되는거죠. 언제 세그먼트 사이즈가 다같은때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산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한 bcpu가 하나의 세그먼트를 있는데 하필이면 이 세그먼트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동일한 데이터 크기 합이 같다고 그랬을 때 세그먼트가 100개로 쪼개져 있으면 사이클을 너무 많이 돌아야 되니까 느려지고 덩어리가 하나면 은 어차피 하나의 bcpu 밖에 못 읽으니까 얘가 있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그먼트의 크기가 그 보통 한 이제 그 300메가에서 500메가 정도 사이에 떨어질 때 퍼포먼스가 그 전체 인류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다. 그리고 광고하기로는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그 로스를 광고합니다. 이거를 그 그레이드 화면에서 처음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는 세그먼트 파일 보면 300에서 500에서 1점을 쭉 정리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퍼포먼스가 좀잘 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거를 만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시점에서는 하루치 데이터가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면 하루치 데이터 다 묶어도 300매 하면 그냥 하루치로 두는 거고 이때는 나중에 봤더니 뭐, 시간대로, 시간대로 한번 쪼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기 예시처럼, 뭐, 시티, 도시 기준으로 쪼개서 봤었으니까, 이제 대충 그렇게 사이즈가 좀 이렇게 좀 고르게 분산된다. 이런 것들이 좀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잘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뭐, 네, 그, 저희 엔터프라이즈 사용은 이제 저희 자체적인 시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픈소스도 뭐 오래됐고, 정말 많은 컴퓨터가 있고, 풀소스를 갖고 실제 서비스를 내부에서 사용하시거나 외부에서도 제공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섹션을 좀 이제 설명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좀 사스 회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AWS 모임이니까, 이제, AWS에서 이제 ISB팀을 이제 리딩하고 계신 분이 제 예전 보스이기도 했고, <웃음> 네. 그래서, 드루이드는 이제 프로젝트로, 아파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세프라이시스코라는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를 많이 끌어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비앱이라든지이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어, 참여하면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인플라이에 어예 배속하셨던 분은 이제 큰 2년 되셨고 저는 이제 6개월 쯤 됐습니다. 결국에는 엔진 레벨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아까 말했을렸서 이런 MSA 구조,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여러 번 전략을 이렇게 어플라이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실 데이터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시는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드루이드 하나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루이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어떤 여러 개선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는 걸로 이제 BM을 잡고 있는 게이 플라이라는 회사의 주요 b m 이고 어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이 실시간 시각화도 제가 아까 대시보드 보여드렸던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 어, 저는 DB 쪽에만 있으면서 단한 번도 시각화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늘 DB는 데모하는데 시각화가 필요하고 뭐, DB 데모했는데 쿼리 보자파 쿼리 아무리 짜도 그거 1초 안에 나오는 거여드님들 해봐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 네, 대시보드를 보여드렸을요 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째 이제 회고구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분처럼 이제 몇 달째 이제 또 오게 되면은, 아, 다녀보니까 말입니다. 라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것도 레코딩 되죠. 아, 역시 저는 레코딩 되는 것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기기는 좀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서 그오픈소스로 전환하고서 이제 그, 저 몰랐는데, 그 아파치 프로젝트에 앞에 아파치를 붙이는 게 그게 또뭐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치 프로젝트가 됐고 천개 이상의 이제 고객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요즘 그 특히 이제 프로템 때에서 메시지 같은 거 만드실 때 어레인은 이제 여전히 저희도 이제 많은 그 기능 개선들을 하고 기능 추가를 하고 있지만, n s t d j s o n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nstdjson을 네그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엔진 중에 하나가 저는 어, 드루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끊임없이 쉽게 받아주는 모모리비가 있지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요. 왜냐, 그러면은, 사실 nstdjson으로 네쭉 원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그 프로세싱판에서 풀어내줘야 되는 것들이 성능을 내기 위해서 늘 버든이었거든요. 근데 드루이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플래트닝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넣으면서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기능은 레스티드 제이슨을 풀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인덱스를 알아서 빌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이제 그 레스티드 제이슨으로 있다고 하면 은고 그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가령, <웃음> 가령, nested json으로 데이터가 쭉 있었을 때, 12, 그러니까 배송지겠죠? 배송지에서 내가 그, 보려 그러면은, 옛날에는 12 언더바하고, a 드 d 스 언더바하고, 컨츄리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풀었어요. 근데 그냥 json v 라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12라는 nested j s 밑에서 달러 찍고, 점 찍고, a 드 d 스 찍고, 컨츄리 찍으면은 그 값이 나오고, 빠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드리드가 빠르게 볼수 있도록 빌드한 인덱스가 이제 같이 빌딩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인덱스 값들도 당연히 탐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덱스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그 프론트단에서 IoT 쪽에 요즘, 요즘 그런 차량, 차량 데이터 센서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5초에 한번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분석할 때는 그걸 1초 데이터로 이제, 아니면은 5초에 한번 묶어가지고서 5초에 어레이를 이렇게 다섯 개 그러니까 01234 어레이를 넣어가지고 서 상태 값을 보낸거죠. 그러니까 5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면서 각 초의 값을 어레이로 거기에다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로 5개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레이는 사실 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서는 조금 이제 그 거리가 머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타다못해 그거를 이제 익스팬드 한다는데 익스팬드를 자동으로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특정 어이에 대한 연산을 좀 쉽게 할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레스티니 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의 가장 큰 국내에서의 가장 큰 유의미한 고객, 유의미한 모든 고객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 AWS 를위해서 이제 발굴한 고객 중에서는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고객이 네, 광고 분석을 하시는데 이클라에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어, 저희 공식 행사에서도 영어로도 발표를 해주셨고, 그, 저희가 이따 제가 댓글 들릴미드업에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고, 그걸 또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 거기서도 이제 광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광고를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에 대한 정의를 프론트단에서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될 필요들이 늘 생기잖아요.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리포트에 추가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 이제 전에 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파싱하셔야 되고, 그 정제해야 되는 작업들이 계속 연계적으로 바뀌었는데, 네, SDJ선으로 메시지를 통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돼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드루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카프카입니다카프카를 실시간 데이터를 받는 걸좀 좋아하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도 컴플런트의 커런트라는 회사, 그 회사 이벤트에 저희 CTO가 함께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카프카에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토픽에서 파티셔닝이 늘다 그랬을 때, 드루이드는 그대로 파티션하고 최대 1대1로 매칭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쭉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고 있는 좀 독특한 복잡한 POC가 큰 데이터 한 하나의 파티션이 40개 정도 되거든요. 드루이드가 40개를 병렬로 데이터를 쭉 내려서 각각, 각각 각각 각각 세그먼트로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분산 쿼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과거 데이터는 집계해서 커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실시간 데이터는 여기에서 과거 데이터는 아까 히스토리컬라고 하는데에서 집계해서 보여주는 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한 15분 지나고 나서는 이거를 다른 컴팩, 컴팩트한 형태로 자동으로 좀더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이런 스케줄링 잡을 거는 이런 기능들이어 돌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카프카 뭐, 이야기 좀더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이가 되거나 하면 이런 메시지들 드로이드 와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컴플런트에서 쓰는, 그러니까 메시지에다가 매번 그, 키 값을 넣는 게 이제 트래픽을 많이 먹으니까, 스키마를 이제 리지스터리 해가지고 이제 쓰는 기법들이 요즘 많이 쓰시는데, 보통 스키마를 쓰시면 에이브로나 폼토마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카프카에 이제 헤더 값에 있는 키나 타임스탬프, 이런 정보들 가져오는 거, 루커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아까 데모에서 조금 더 보여드렸던 걸좀 보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그 카프카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 용량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23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어, 조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드리드라는 거를 보신 분도 있지만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드루이드는 db, db 치고는 이제 요런 GUI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네, 실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뭐, 가령, 네, 오픈소스 드루이드 받으셔가지고서 원노드에다가 바로 설치도 가능하시고, 뭐, 그러면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파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서 할수 있는 기능들도 있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들 이렇게 쭉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카프카 인젝션을로 계속 물고에서 데이터를 물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이건 지금 이 사례는 컴플런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MSK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트셀 서버가 빠진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게이밍 사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게이밍 사례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보헤사와 같이 만들었던 대문데, 결국에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인지 사용자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 6시간 대비, 전주 대비 아니면은 뭐... 그리고 뭐 일주전 대비, 결국에는 어떤 사용자의... 유입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좀 어, 드로이드라고 하는 엔진이 강점이 있고 만약에 더프라이즈 레벨에서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는 어, 이클라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뭐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주시면 어떨까라는 정도는 좀 준비를 해보고 그런 세션 좀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 그, 어, 제가 오늘 짧은 시간 그 다음에 뭐 원래 좀 이렇게 발표가 있었으면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와보고 분위기도 알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렇게 좀 낯선 분위기에서 와서 준비를 하면서 그랬지만 그 둘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뭐 궁금하시다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하시다가 보니까 어,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창업 멤버들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에 굉장히 큰그 어 뭐라고 해야지 예착과 그걸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테크톡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아닌 저희 데브레 조직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저를 이제 통영으로 만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절대 인플라이기는 잘 안하고 그러니까 인플라이를 셀링하는 이야기를 안하고요. 테크톡을 어, 통해 가지고서 뭐 제가 약까 했던 얘기에 조금 더 디테일. 뭐 저는 이제 사례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직접 인게이지 하셨던 분들이나 그 역사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한 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 그래서 둘리드가 이런 특징이고 있 이런 업무가 있다면 오픈 소스를 한번 써보는 것도 더열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테크톡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 그 캘린티라고 하는 거기 저희 뭐 저희가 거기 뭐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신청하면 알아서 줌메이크 나오고, 인피테이션이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한번,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저번주에 아마 회사 하나에서 이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저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어로 된거 등록하고 이런 거잘안 하시니까, 네, 혹시나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뭐 괜찮아 보이시면 이제, 네, 아까 잠깐 옆에 썼던 유상전 이사님의 이메일인데, 저기로 그냥 얘기해주시고, 시간 주시면은, 알아서, 어린 이집다 하고, 네, 제몇살 잡고 통역해야 되는 그이다 들어오세요 해가주셔서 이제 저를 이제 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하나는 저희 그 베이스 트레이닝이 이미 있어요. run.infly.io에서 무료교육이 있고요 어,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 링크드임에 서티를 올릴 수 있는 무료 서티를 줍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가장 많이 이 플랫폼에서 받는 질문은, 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 75점 과락이고요 무제한 리트라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트라이를 할 때마다 점수, 그, 바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 리크린은 올릴거 없었는데 서트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릭쭉 해놓고서 이제 시험만 이제, 그, 냥 그냥, 그냥 계속 문제를 풀다보면 답을 어느 순간 알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크린에다가 드이드지 안에 이렇게 하나 가셔도 그래서 사실 근데 진짜로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드루이드라는 이, 여기에 사실 그 인플라이가 드루이드를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핵심 요소들도 많이 공유를 해요. 네 저희 약간 뭐좀네 네, 저라면 저라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 안할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많이 담겨 있고 그 실습 환경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원, 그 만약에 진짜로 좀 고민을 하시거나 써볼 만한 팀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꼭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들어보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여기에서 그 이상의 보관을 얘기할 때 테크톡을 뭐, 한번 이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한번 오렌지를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네 뭔가 약간 광고처럼 되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는 드리드 더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고요. 어, 네, 그 취지는 제가 작년에 이제 9월에 이제 입사, 9월 말에 입사를 하고 나서 배달할 거고, 강북, 강남, 판교를 번갈아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 이번 달에 부로 이제 강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네, 대충 이유를 아실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강남하고 판교했었을 때는 그래도 15분 이상 왔는데, 네, 그, 강북의 경험치를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넣려 그러면은 이걸 아웃라이어로 좀 빼야 될지 아, 굉장히 조촐하게 아름답게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네, 피자가 거의 한판 이상이 나갔고요. 치킨도 나왔어요. 치킨도 나왔고 네, 피자를 저희가 두판 시켰나요? 근데 한 판이야. 세판 시켰나? 세판 세 시켰는데 한 판이 나왔으니까 네 여덟 분은 다 같이 이제 오선 도선이 미담은 그 인플라이가 한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리드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 둘리디역사 굉장히 이제 뜻깊은, SK텔레콤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진행해 오시던 거를, 어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빅데이터 오픈소스 기조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때는 위업을이렇 매, 달 하시지 않았는데, 뭐, 이제, 유선정 이사님이 이제 한국에 조인, 한국에서 세이저를 시작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드리드 커뮤니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셨고 저도 그 취지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제가 중간중간 이제 클라이머 이렇게 셀링하고 이렇게 불편하시지 않으면 은 드리드 쓰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꼭 드리드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경쟁 기술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왜냐면은 살다 보니까 요즘 데이터 관련된 믿업감은다 이제 멋있는 얘기만 하거나 습한 얘기만 하는데 그거 두개 빼고 다른 얘기를 하는 믿업을 하게 되면은. 어, 나름로 저희 집자리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는 네, 보통 이제 어, 저희 저희 저희는 이제 보통 뭐 맥주랑 이제 피자를 먹고서 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오픈소스 오픈소스 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세달 동안은 그 질문을 하시면 거의 저 혼자 답을 했고요. 예,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하고 o 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답을 못 드렸던 이제 보다 못한 그수은 고수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드루이드라고 했었을 때그 데이터 엔지니어 하신 분들이 100명 있으면은 드루이드 들어보신 분이 한 30분 있을 거고 실제 드루이드를 쓰거나 뭐, 써본 경험이 옆팀에 있는 경우는 한0 분에서 5 분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드리드 질문인 경우도 있지만, 어 결국에 따지고 보면, 쿠버네티스 파 팟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 키네시스에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키네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난해서 공부하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 그, 우주의 기운을 빌어서 원격을 모아가지고, 네 그,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외주용역하듯이 제가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는 거를 제가 따로 이제 아파치 카프카 커뮤니티에 가서 질문을 한 다음에 <웃음> 네. 그래가지고이거는 실시간 분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좀 나중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뭐 자주나 아니더라도 가끔씩 좀 관심을 갖고 좀 질문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회사의 커리어, 회사의 방향성하고 조금 전혀 상관없는 네, 부모이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두서없이 네, 제가 앞에 그 육아 얘기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저의 이제 도끼논이 되어 이제 저희 기다리고 계신 이제 저희 아내분과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좀으로 많이 차분해지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주어없이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보여주신 그 디플라이 네. 로그,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저라면은, 저라면은 절대 그 강의를 우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가 창업자면 왜냐면은, 그, 어, 조금 화면에서 보여드릴요 제가 POC를 하고 있는 거를 좀보여드리텐는데 POC를 하다보면 이제 쿼리가 느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플라이에서 제공하는 c l a r i t 라는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뭐 이거는 이제 쿼리 볼때 쓰는 거고 그러면 각 쿼리가 그러면은 쿼리 시간이 얼마 걸렸고 그 아까 세그먼트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세그먼트를 몇 개를 읽어야 되고 이 쿼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저는 탐색을 하죠. 아 쿼리가 총 얼마 걸리는데 실제 CPU 타임이 얼마고 이 타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 웨이타임이 있다 그러면 은 어디서 리소스가 대기가 되는 거니까 대기가 없게 그걸 풀어주도록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웨이는 없는데 쿼리가 기대 시간보다 느리면은 그 세그먼트 전략을 좀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사 결정하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표시를 잠깐 중단한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카프카 인젝시이 시간대별로 이제 후빌리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갭이 생기는 건 이제 슬슬 이제 그 딜레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한 5초 내에는 보기 원하는 심한 경우는 이제 100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이제 저희가 파는 크레리티랑 저희, 저희 이그 저희 상용을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각, 각 그, 드루이드의 컴포넌트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시스 로그들인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루이드의 각 프로세스들이 로그를 어떻게 어디에 저장하고, 어... 이걸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그래파나나 아니면은 프로메테우스 플러스 그래파나 조합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크래리티라고 하는 도그툴 자체는 그 매트릭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인플라이가 아까 보여드린 그피벗이라고 하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이걸 최적화해서 그냥 입혀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드루이드를 좀 좋아, 좀, 드루이드좀 아시고, 좀 열심히, 그, 좀 쓰시거나 이제 적절히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네, 그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다. 되게,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네, 저는, 네, 저는 잠깐 이제 사업도 해봤었고, 네, 사업을 해보면서 그 인간의 본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는데, 어, 나중에 또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뭐 솔루션을 만들고 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 굉장히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이슈 테이킹을 좀 하거나 로깅을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SA 구조로 된 솔루션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혹시나 데이터 관련된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 영어기는 하지만 그 강사가 설명도 잘하고, 네, 그, 그 강사, 그,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와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 다른 분이거든요.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드셨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어 일단 내 말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무엇도 있으실까요? 네. UI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은 네. 어 차트를 많이 따라가다 보면 얘들이 튀는 거를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어어말리 디텍션이나 프로도 디텍션 사람은 눈으로 보고서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뭐웹 콘솔이나 아니면 두이그 자체에서 그런 걸감지할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나 뭐 기법 같은 것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드루이드, 그러니까 인플라이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드루이드에서도 뭐 어차피 웹북으로 만들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상탐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규정을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상의 어뮤징은 어, 그한번의 착용이 한, 그한 캐릭터가 착용이 한 번만 가능한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계속 산다.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한거거나 카드결제 같은 경우에도 딴 데서는 그게 아니지만 카드결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카드가 동일한 금액으로 연속으로 긁히면 좀 이상 탐지인거지 않습니까? 뭐이들어서 플랫폼에서는 평소 트래픽보다 평소에 라는거는 지난 일주일에 평균 트래픽보다 뭐 20% 이상 많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들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첫번째 그그스레칭으로 넘어갔었을 때얼러트를발행하도록 만드는게 일단 얼러트라는 뭐 거를 연기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인플라이 기능이고, 그걸고 이제 퀄 일단 찾아내는 게첫 번째일 거고요. 결국에는 어신마닝 모델을 이제 모델로 간다 그랬을 때는 어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갖고서 이제 슈퍼바이즈들이 그어뭐 있는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보통 태워서 학습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뭐 아리마 모델이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걸 적용할 때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원하는 형태로 조금 집게해 가지고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넣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게뭐 스노플레이크나 아니면 빅퀄리처럼 요즘은 그런 엔진들이 자체적으로 그 머신러닝 함수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커리멜이라든지. 뭐 네, 근데 드루이드는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지 않고 그냥 파이 드루이드로 이제 연결해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스파크로 이제 분석하세요라는 거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드루이드 에 갖고 이제 FDS 이상 칸제 같은 걸 쓰시는 경우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만드시고 나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늘 이제 지금 돌고 있는 모델과 새로운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A/B 테스팅 돌리면서 그성 퍼포먼스 이제 차이 보고 그냥 러프한 거면 러프한 상황에서 어, 저번 저번 모델은 80점이고 지금 모델은 90점이야. 이게 아니라 생각에 따지면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파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게 나눠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모델이 여기에 잘 맞고 이런 모델 새로운 모델이 여기에는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반간해서 다시 학습 파이프라인을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인이지된 어, 사례는 아직 없어서 네, 국내에서 혹시 이게 이산탐지 사례를 혹시나 그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언제든지 저희가 알려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걸 나중에 사례 발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딱한 시간 정도 돼서,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어, 예, 제가 이렇게 또, 네,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설프어설프 하다가 이제 발표도 하고 이래야지 좀 사람들 이인간들고그런데 네,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네, 저희, 저희 믿업에, 저희 민업에 한 번도 안빼고 거의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 네, 가지면서 네, 이렇게 저도 연향을 받게 됐고요. 네, 어, 네, 강남에서 하시는 동안 기회가 되면 저도 AWS 개발 u 지보수에 종종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 두서없는 복잡한 그리고 들리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